아 <웃음> <야>, 이거 뭐예요? <웃음> 저보다더 부끄러워하시는 거같아이 <것> <웃음> <웃음> <웃음> 핸드폰을 즐자만하명로기며걸어가는 것만 한기기며 돌아다니는 만 하기로 하고, 즐하기고 있을 때우선하고 있을 때 우선을 준는 것만 하기고즐는고아다고만잘기로는 그런 따뜻한 남자를 좋아다 그럼 도연이라면 잠수이별을한한교에게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진아처럼 별걸 다 해본다 두 번째, 아무것도 못할 것같아라요 별걸 다 해본 고싶습니다 그게 아... 네, 그래요 네. 끝까지 해야지 미련이 없습니다 네, 도연이라면 한교가세번만 자기고 만나뵙다고 했을 때 만난다? 됐을 때? 안 만났다? 두 번씩은 만나봤을 것 같아요 세 번? 진한 번만 만나도 솔직히 알것 같긴 해요 예의상 두 번은 만날 것 같아요 지금 음, 도이라면 주익이 1대의 계약을 따로 제안했어요 받아드린다? 받아드리지 않는다? 받아드려요 받아들이, 받아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걱정할게요 취향수 소식을 정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 현규랑 주익 주익을 선택할 것 같아요 현규는 너무 어릴 때 만났고 뭔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뭔가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었던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주익한테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주익 생각이 날것 같아요 아픈 음. 첫사랑이지만 여전히 가정하고 따뜻한 유 음. 벌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일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주데 이거는 음 힘이 되어주는 주의한테 마음이 끌리지 그게 뭔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이 들것 같은데 현규 생각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래도 정이 더큰건 현규니까. 결국 결국 솔직히 저라면 둘다 선택 안할것 같아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라면 응. 주인 뭔가 새로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열망 속에 다할만한 캐릭터는 열망. 황균, 조이, 성정 그리고 공경. 동경. 공경. 동경? 공경 언니 너무 당차고 멋있는 여성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사랑하잖아. 좋은 드라마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까지.